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 김상수 소장입니다. 야 요즘 코로나 여파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역시도 제가 97년 사업자인데요. 야 이렇게 사업 24년 하는 동안 야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컨설팅도 하지만 강의나 이런 부분 참 많은데 모든 2월 달부터 3월 다음 달까지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다가왔을 때 창업통 이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600만 창업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또 직접 발로 뛰어서 요즘 대한민국의 우리 600만 자영업사장님들이 얼만큼 힘든지 제가 빠르게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하 3, 40%, 많게는 70에서 80%까지 매출이 빠졌다. 이게 중론인 것 같고요. 기본 최소 50%는 빠졌다. 그 다음에 뭐, 판매업 시장. 마찬가지로 뭐, 요즘 핸드폰 판매점이나 이런데 정말 힘들고요. 어, 반면 온라인 판매 시장은 그냥 그럭저럭 지금 돌아가는 외식업 같은 경우도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냥 최소한 유지하거나 어느 정도 굴러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서비스업 정말 힘들죠. 특히 뭐 PC방, 노래방. 거의 뭐 지금 매출이 지금 딱 멈췄다 하는 게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3월 지금 4월 6일 개강이라고 합니다만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지금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창업시장 ...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 창업자들도 이런 외부적인 악재를 넋 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요즘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그래도 최선의 방법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은 뭔지 그리고 이런 악재가 금방 뭐 앞으로 일주일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럴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믿는 구석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대신 나의 어려움을 대신 극복해 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늘 창업 인생이라는 게 외부적인 어려움이던 내부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먼저 창업자 스스로 이, 어려, 이 어려움을 어려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이 대처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요즘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코로나 슬기로운 대처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코로나에 대처하는 법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코로나 대처법 1단계 저는 먼저 고정비용을 줄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정비용. 뭐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창업자 왕대로 되는 일도 아니죠 저 역시도 임차인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임대인에게 좀 깎아주세요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얼마라도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건물 주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하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런 임대료 인하이 운동에 동참해주시는 전국의 건물주분들은 아마 10% 남짓? 음, 나머지 거의 8 90% 이상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고 계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옳고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료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특히나 요즘 최근에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이런 정말 임대료를 과하게 책정된 상권 이런 거품이 있는 상권에서 영업을 하는 특히 뭐, 임대료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관한 임대료를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출구 전략까지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두 번째,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모든 그래도 같이 어려움을 동고동락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건비를 줄인다. 무척더 사람을 자른다. 이게 사실은 꼭 능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 포션이 정말 최소한 20%가 넘는다. 이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심각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근에 상권을 보면 특히 20평 미만, 10평 내외의 이런 음식점들은 한결같이 저 혼자 하고요. 그 다음에 바쁠 때만 알바 부릅니다. 즉 나홀로 음식점들, 나홀로 식당들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비단 코로나로 인한 현상만은 아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자영업시장의 공급과잉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창업자와 그 다음에 알바 정도 데리고 하는 나홀로 식당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부분 정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네, 이 코로나 대처법 중... 2단계는 특히 우리 전국에 지금 70만 개 음식점 상황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코로나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메뉴를 만듭시다 저는 이렇게 좀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 메뉴가 뭐냐고요 사실은 코로나 시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악재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 메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다들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다들 어렵고 위축돼 있고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워하는 이런 소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코로나를 이기는 원규 회복 메뉴, 뭐 하다 어... 못해 뭐우동 라. 몇 집도 요즘 저렴한 n a 의 stress. 이 음식은 Corona의 s t r 이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테라피 메뉴 예, 이 음식 한 n 이시면코로나의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날릴 수 있습니다. 해서 코로나 메뉴, 코로나 테라프 메뉴, 코로나 원규 회복 메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식사 전문 음식점, 주류 전문 음식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식사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식사를 하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식사와 플러스 알파, 낮술 메뉴 이런 건좀꼭 개발하셔서 밖에 코로나 메뉴라고 좀 사인을 붙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세 번째,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동네에 정말 줄 서는 순대집이 있는데요. 야, 순대집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부 체온기를 들고 직접 사장님이 온도 측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온도, 체온 측정.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뭐 체온기를 체온을 측정해서 고열 나는 소비자를 맞겠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고 야 여기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때문에 요즘 채운 게, 뭐 요즘 직접 디지털 채운 게 이런 거 요즘 포털 사이트에 보면 한 10만원 남짓 이런 거 파는 거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직접적으로 구해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체온 촉정이라도 하면서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하는 매장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비주얼로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매장이 이런 코로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sns에 전파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요즘 코로나 위기를 그래도 하나씩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코로나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악재가 터지면 우리 창업자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600만 창업자들은 외롭습니다. 일견 이런 공무원분들이나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렇다고 내가 직접 창업 인생을 그만두고 직장인 인생으로 이렇게 직접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악재가 터질 경우 이런 스스로의 창업 심리,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러한 위기는 또 지나간다 아, 즉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봄날은 간다 코로나도 간다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창업자 특히 창업통과 인연이 되는 코로나를 이기는 창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창업통의 코로나통신 1탄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2탄부터는 코로나를 이기는 현장의 창업자 목소리를 제가 직접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악재가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승화되는 이런 케이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만이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의 기회 찾기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 창업통 그리고. 창업통과 인연이 되는 성공하는 창업 인생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업통의 코로나 통신 여기까지입니다. 이탄을 기대해 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